씹뿌리는 자의 비유를 계속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웃음>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전제된 상황이 있어요. <웃음>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 중에서 이제 뽑아낸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그리토를 그 배척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단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날까지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이제 세, 세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구속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제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세히 보이시다가, 이제 경륜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일들을... 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어, 이런 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네 가지 밭의 형태가 있지만, 어, 부르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의 상태가 있잖아요. 또 사단이 그것을 <웃음> 그 길가바 같은 경우는 빼앗아가고 <웃음> 또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안에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좋은 밭은 또 은혜를 잘 누려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잘 누려서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열매를 잘 맺는 상태 예, 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듣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제 듣고 위로를 얻고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할 발을 취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이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지만, 여러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그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단이나 본인의 연약함이나 그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은 또, 그 진짜, 음, 속을 고치지 않고, 자기 내부적인 요인이나, 뭐, 외부적인 요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다고 하고, 어, 나오,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사실. 정상적인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핑계치 못하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이수염 모임 있는 줄 모르고 독일에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그 신자들을 위한 그런 비유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바로 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었고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람들 다 섞여있을 때, 불신자들하고 섞여있을 때, 비오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명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해설은. <웃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또, 이제, 그렇게 쫓아온다고 해도, 그, 천국의 비밀을 바로 알고 쫓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 비유의 뜻을 깨닫고 비유가 가르치는 거룩한 계시를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께서 그시 뿌리는 비유를 해소하시면서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동안 어, 이야기 하셨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는 이제 돌밭, 가시밭, 상태에 대해서 어, 알려주셨습니다. <웃음> 길가 밭의 경우는 이제 지성적으로 뭐 기억하고 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어, 돌짝밭하고 가시밭 경우는 정서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그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웃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 깨달은 경우를 먼저 보면, 깨달은 사람은 이제 좋은 땅에 부려웠다는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경우는 결실을 한다. 결실은 행위로 말미암는 인격적인 결실이고 관계적인 결실이에요. 결실은 생각으로만이 아니. 그건 약간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자기가 자기가 어렵 어려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정욕, 뭐그 추악하고 더럽고 뭐 이런 열매들이 압도 가고 이런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내 겉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낼 수 밖에 없는 그 그리고 피할 수 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거꾸로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을 발휘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참 빛을 비추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아, 결실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결실이라고 하는 신자는 인기체이니까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관계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성품을 날마다 누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신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고, 거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옷도 빼주고, 오른쪽,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받았어요. 그게 열매예요. 사람이 보통 그 하루에도 뭐 열매 번씩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거지 뭐 하얀 거짓말이든지, 까만 거짓말이든지, 회색 거짓말이든지, 하루에도 누구라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죠? 그게 보통 그 정도 되는데 그게 거기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아주 위선자가 되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망상장애. 망상장애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인지 참인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망상장애라고. 그냥 망상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를 망상장애라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걸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걸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장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희생과 헌신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소원을 갖고 그렇게 평소에는 그걸 다 틀어 쥐고 살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소원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짓,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그건 망상장애자라고 해요. 망상, 성격장애자. 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매를 맺고 산다? 말할 수 없죠. 주님은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걸도착밭 뭐 가시떨기밭, 길가밭 이렇게 그 했지만 실제 그게 이제 일반 세상에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성격을 분류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돼 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 우리의 그 부피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그형저 드러내려고 하고. 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고 흩어져도 예 <웃음> 그게 그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그 그게 그, 그, 이제, 죄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할, 이전에는 전혀 이제 뭐, 자카맣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토 안에서 법정적인 성화를 이루었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이 그, 시 공간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토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더 점점 깨닫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나 사유로, 관계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중에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게 망상장애. 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품성을 발휘하고 살아와. 내꺼 다 지혜와. 옛사람의 걸 지혜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깨달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경우는 이제 돌짝밭하고 가시떨기밭이 또 이제 여기서는 길가밭은 지나간 시간을 했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경우 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죠 분명히 기쁨으로 받고 들었어요 듣고 기쁨으로 받고 그런데 에이, 그 근본적으로 기치우지 않은 아상의 안반이라든가 또 세상 재리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일락이라든가 <웃음>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에 에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제 열매를 자기가 말한대로 결매를 못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기독론 공부를 했는데 기독론 공부 중에서도 이제 신앙 고백과 관련해가지고 기독론 공부를 했는데 진짜 기독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론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입술로만 외워갖고 기, 정보를 들어서 기억해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과연 그것대로 그그 그, 그,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의와 목적을 이루는데 다 들여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 <웃음> 쓸데없이 인간적인 충정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안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웃음> 그러지 그 열매가 없으면요, 그 열, 아무리 뭐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도 그 성경을 갖 기쁨을 누리고 있어도 그거는 열매가 아니다. 그게 어, 아예 없,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열매를 오원하시는 거예요. <웃음> 인간편의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 이제, 탐심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또 탐욕 때문에 또 위선도 보이고 허래도 꾸미기도 하고 또 잠시 믿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욕도 나타내고 돈도 사랑하고 말이죠 돈을 사랑해서 쓸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부리고또 착해도 자기가 스스로 착한 걸로 하나님의 그 영예를 자기 스스로 취해 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못못 맺게 되는 게 깨달음이 없는 진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진짜 깨달음 그 열매는 그 진정한 깨달음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영원한 경륜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돼 있잖아요. 첫 창조에서 실패한 것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아니라. 그리도의 생명을 나눠 받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게, 게 개인주의적으로 뭐 열매를 생각 주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이 주관과 공동체가 그 개체와 그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합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 불리지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그런 <웃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웃음> 마음의 그 뭐. 뿌려진 것을 그 사단이 와서 뭐지? 빼앗아가는 것이라든지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또 내부적인 요인과 뭐 맞물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헬라어로 누스하고 카르디아를 그 비교해서 말을 했는데. 누수라는 것도 마음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카르디아도 사실 같은 그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영혼으로 더 깊이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려진 것은 그 영혼에 그 부려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표면에만 살짝 부려진 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영혼에 깊이 부려진 것입니다. <웃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이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웃음> 이 정신을 차려서 들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걸 잘 정리하고 외우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참여해도 그게 진정한 열매는 아니다. 내부적인, 어,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렇게 작용을 해서, 사실은, 아, 열매가 없지. <웃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 우리가 그걸 누려가는 측면에서 구분해가지고,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지만 스스로의 그 위치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걸 취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취한 거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여러 가지로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세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웃음> 저 정욕을 가지고 그런 그런 그런 것에 이제 요인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만 핑계할 수 없고요. 사단에게만 핑계할 수 없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그 주님이 오셔서 그, 그 물을 때. 하와나, 아담이나 다 핑계되잖아요. 예? 다 핑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 그랬다고. 사실은, 내부적인, 사실 그 내부적으로도 타락한 상태가 아니어서, 전혀, 사실은 그렇게 지금같이 부정적인 생각을로 그예추측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누려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그죄 없는 상태에서도 죄를 졌고, 그렇게 죄 상태, 죄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나온 결과로는 원인을 외부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웃음>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깨우침을 줬다고 해도 그 열매가 아니고, 기쁨을 누렸다고 해도 열매가 되지 않는다. <웃음> 그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소, 과정 속에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와진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그, 연구해서, 그, 생각, 중간에 이제,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로 낳게 되는가. 좋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서 그것을 어떤 선한 결과로 내, 내 나가는가. 이런 곳으로 이제 치료책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상적인 치료책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사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부분적으로 바꿔가지고, 일시적으로 현과, 현, 현 저,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일반인총 안에서 그것을 좋게 누려서, 사람 결실을 맺는다고 가시적으로 봐서 그렇게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니다 일반 그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교육은 그 사람이 사람의 근원이 뭔지 를 알고 사람이 그 만학이라고해 가지고 그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근원을 알고 그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을 찾고 자기 존재의 됨 가치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의 상태를 백지 상태로 보느냐 또뭐 그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 있지만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그 교육의 방법도 달라지죠. 지금은 뭐 거의 인본주의 그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징계하는 문제 뭐 성경에서는 채찍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런 것으로 교육하는 것을 아시도조차도 예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해서 징계하고, 이제 그 장성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관 무엇으로 그것이 되는지. 무엇으로 자기 근본을 알고 그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 성경적인 그 세계관과 기독교관을 갖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면 그 그것이 굉장히 좋게 보여가지고 점차 이렇게 나아지다가 아 그렇게 완성된 세계로 가지 않을까 사실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다가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할 때도 철저히 네. 주님께 속한 자로, 그리토께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의 기생해서 뭘, 얻어서 얻는 게, 얻어서 세상에서 사람 됨의 가치와 근본을 알고 그 완성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교회에 그 속한 자로서 누려질 때, 그것이 사람 됨의 그 가치의 본질을 바로 그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그 완성점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먼저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아이들한테 보일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해 가지고 믿없게 여겨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그 그 인생관과 그 세계관, 그 신앙관을 따라와서, 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인격적인 열매도 맺고 관계적인 열매도 이전에 히로에락, 오욕, 칠종을, 칠정을 느꼈던 것들을 이제 그리 도 안에서 다 정리하고요. 이제는 그, 요구, 저, 빼앗아, 가도, 그, 내가, 그, 억울해 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 근본적으로 빼앗길 것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그런 것을, 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매지, 율법선생처럼 아니면 뭐 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포장하고 아니면 할수 없는 거를 강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깨닫지 못하는 그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역사 부분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웃음> 길가에 뿌려진 시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마치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길가에 뿌려진 여러 개의 시를 쪼아먹고 날아가버리고 어, 많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또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그런 상태는 이제 그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전혀 줄기도 내지 못하고 전혀 이제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니까, 그, 말씀의 생명성이 그 안에서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길가밭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오묘한 도리를 들으면, 들은 도리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잘알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안다는 것은 말을 그대로 옮겨 베낄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해 그대로 남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 지나가면 기계적으로 옮겼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진 못했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조차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이해라는 것이 있는가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말씀을 A를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미한 인식 정도 안에서 그것을 B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그것이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그냥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 목표하는 본질 그런 것들을 <웃음> 염두에 두고 그 생명성이 자기 안에서 잘 누려져서 존재로나 사역으로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냥 기억만 하고 정리해서 말할 정도만 했지 그거를 전혀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왜 이제 일반의 그 박사들도 한 3년 지나가면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이건 그러니까 교회를 그뭐 다녀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해도 한 3년 지나면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 생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그 그 말씀의 생명성을 발휘해서 그 결과를 물지 아니한다면 그런 식이 되, 된다. 지, 진리를 지,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그 언더스탠딩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자문에 보면 그렇게 그것은 그명하다는 건데 그 총명은 그 상대적인 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해와 총, 그 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잘 누려서 그리스도에 창조하신 그이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다른 것에 다 정신을 빼앗겨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식할 뿐이지, 그냥 아무런 정서적인 작용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돌, 돌작밭과 가시밭의 경우는 또 정서적인 활동까지 있는데, 근본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쁨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정, 길가에 뿌린 시보다는 좀더 낫지만, 음, 거기에, 어,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 일어날 때이 말씀을 버린다, 배반한다는 것이. <웃음>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부려웠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말씀이 막혀. <웃음> 마태 보고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보음면는 이제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운을 빼앗기는 거야. 이게 사실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나타내고. 그, 주, 그, 관계적인, 그, 주님의, 그, 관계적인,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그, 그,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 주시, 주시는 건 확실하고요.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즐겨서 받아, 어, 누려서, 어, 기운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그 기운을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그걸 누리려고 해도, 연약한 육체, 구제종의 낙사단의 그 회방 때문에, 사실은, 어, 열매 맺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어, 그 어두운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더 보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열매 못 맺는 일에 보태는 일을 해 가지고 이제 기운을 다 뺏긴다. 아, 말씀의 생명성이. 누려지지 못하게 한다. <웃음> 주님께서는 그 시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은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응. 응. 은유라고 하는 것은 A는 b 다 하는 것이 은유예요. C가 말씀이다. 직유법은 C는 말씀과 같다 하면 직유법이 되죠. 말씀처럼 처럼이나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직유법이 되고요. 은유법은 신은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은유법이에요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실을 해야되는데 주님이 이제 확대된 주님의 말, 말씀은 사실 확대된 주님의 인격인데 그 말씀이 그 생명성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누가 하는가? 그건 성신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말씀하시지 않고 성신에게 그그저그 그, 그 사역을 넘기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의 구분과 그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기는 일을 한거죠 그리토께서 다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 은유법을 쓰셔가지고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비유의 사실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웃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세 가지 가운데 가시떨기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이제 길가밭과 달리, 길가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적인 작용, 지적인 반응 정도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감정과 의지의 반응까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에까지 그 반응이 나타나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도덕적인 교훈이나 인간상과 이상을 알고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따라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그 아주 남부랄데없이 그 깍듯하게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때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웃음> 돌밭의 경우가 이제 그리토의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즐겁게 받고자 하는 그 생활 태도를 갖추고 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싹도 내고, 입도 피고, 어느 정도 사람의 인격이 말씀에 의거해서 발전될 만한, 발전됐다고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시험 때 이제 어,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리토인의 생활태도나 그런 목적을 향한 매일의 행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걸 상당히 상당한 히상당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에 나아가지만 그 생활과 인격을 형성하는 기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신님으로 말미암는 각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 해독과 자기 평가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그런 그 것들을 극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는데 자기 해석과 자기 그 평가가 있어서 거기서 더못 나가는 거죠. 돌밭 상태가 되고 가시밭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이치를 터득해서 그 원치, 원칙,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인격을 형성하고 세계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그 가시덤불 혹은 돌밭에 떨어진 현상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이건, 그, 주님이,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변화나, 환경적인 섭리를 해 주셔도, 그것이 목표하는 대로, 그리토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느 정도 취했다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평가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작밭과 가시밭에 상태가 된다. 음.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생활 그런 태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스도를 그 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더 완성된 대로 나가야 할 그런 상태에서 중도 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갖추고 한때 그런 좋은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그게 열매가 될수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굉장한 신자같이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그게 궁극적인 열매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본질이 뭐냐. 그리토의 그 지체. 그리토의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옛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둘째 아담 대신 그리토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리토의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토의 그 행위를 사역을 드러내야 그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아들이신 그리토조차 하나님이신 그리토조차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던 그리토조차 성신을 의지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시고 성신을 의지하여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의 한계를 알고 또 성신께 그 사역을 넘기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신이 그 일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 완성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활동은 있고 구조적인 악은 있고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 후서 1장 거기 잠깐 보죠. 1장 3절부터 10절, 7절까지 아 11절까지 읽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제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부주 예수 그리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열매 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열매가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토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신령한 교통을 이루고 그 완성점을 향해 나갑니다. 사람의, 아까도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만악을 하는 것입니다. 완, 완성된, 그, 축, 충만한 그런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리, 우리의 완성된 지식이 뭡니까? 그리 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주님과 교통하고 형제와 곧 교통하는 거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이래 신의 성품 이게 상대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그 도덕적인 표현들이 아니고요. 신의 성품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성신의 열매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신의 열매를 통해서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참된 열매는 성신님을 의지해서 맺어야 돼. 니다 말씀과 성신님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화로운 상태까지 모든 법정적인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토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니까 그 말씀이 신자 안에 그 심어져서 올바른 깨달음과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된 세계로 나가는 거요 철저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옛사람과 부조적이라고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줘야 되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삶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아 이제 사랑과 희락 화평제 성신의 아홉 가지 열매를 전체적으로 한 열매로 가르치셨는데 그걸 우리가 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인격의 덕의 열매로 알고 누려봐야 된다. 우리가 성신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성신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는. 이게 그게 우리의 그 생명 있는 사람의 영광이고요. 그게 복이잖아요. 천하 만민 너희 시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복이지요. 눈에 보이는 그 수단으로 준 것들은 그저 은사로 사용할 것이고 진짜 복은 어 주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것을 여기서부터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누려가는 거야. 과거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 누려가는, 거예요. 현재 그것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누려줘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 미래적인 천국은 그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금방 읽은 데저는베드로서 1장 11절처럼 그리토의 용어는 이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을 그 전적으로 취해서 그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 인간 내부에서는 나올 게, 없, 없는 게 없으니까. 그니까 철저히 이것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대로 실천하면서, 말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거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게 이제 망상장애예요. 자기가 진짜를 하는 거지, 거짓말 하는 거지도 모르고. 생각을 한 거, 생각 한 걸로, 한 걸로 친 거예요. 행위를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 남도 기만. 어, 좀, 분명히 믿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인격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어. 예? 인격이 바뀌면,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형제를 위해서 죽기는 그냥, 손도 못내미 그러니까 그게 망상장애죠. 거짓말장애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도 열두 번씩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토의 의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그리토의 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도 또 에베소서 2장 1 0절 그게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잘 취해서 열매를 맺어 말한대로 행동하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다 그래야 돼요 말한대로 행동하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데 다른 데 자기 사랑이나 탐심이 있어서 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물건너요 기도하겠습니다.